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뭐 아이러니 하긴 한데 그냥 뭐 솔직하게 내가 말을 한, 하는 건데요 저는 범죄자를 뭐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나쁜 것 하는 사람들 돈을 더 많이 모아요 진짜 불법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상황을 했냐면 그런 생을예전엔는 하지도 않았었거든요. 근데 불법 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스물 몇 살밖에 안 됐는데 통장에 30억씩 있어. 지차는 람보르기니고 막그 앉아서 그 손님이니까 대화를 하는데 누나 차뭐예요 여러분? 어, 누나 차 똥차 벤츠. 어, 똥차 맞네?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뭐하시는 분 뿐이에요? 이렇게 포토, 바카라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나는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거 같아요. 왜냐하면, 그런 사람들, 고객님, 최선을 다하겠어요. 이러고 가리고 튀기고 다 껴주고 참으면서 뜯고, 나는 그 사람들의 돈을 뽑죠. 그런거참 아이러니예요. <웃음> 이렇게 약간 그, 피라미드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피라미드 식으로. <웃음> 맞아요. 흐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뽑아주면은 애들이 또 가서 흥청망청 다 쓰잖아, 우리 애들. 우리 애들 중에 돈을 제대로 모은 친구는 한명 밖에 없어요. 진짜 한 명, 여원이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험청망청 쓰거든요 어 아, 디카도 잘보여 디카랑 윤서랑 여원이가잘보거요 내가 또그 그렇게 그 뽑아낸 돈을 얘들또딱아울렛이면백화점에다써주잖아 <웃음> 그리고 또그 백화점 사람들은 또 네일샵도 가고 뭐도 가고 뭐도 가고 다살잖아요경제 흐름이 이런 거예요 언니는 언제쯤부터 경제적으로 좀여유로주셨어요 저도 경제적으로 아 잠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시엔 여유로워 제 일생에서 진짜 돈이 없어서 쪼들렸던 거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제 썰에도 있지만 한 10년 됐나요? 아기새가 딱 아기 사기 맞았을 때다 털어먹었어요 진짜 다털어먹었어 그때 이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기새의 친형의 친구예요 조그만 애기때부터 한 동네에서 컸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이 새끼가 사기 그거면 여기 아기세, 아기세 형 여기 이제 칠성파 칠성파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세명이 어릴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근데 친구인데도 여기 둘이는 친한데 여기는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그냥 같이 자라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형의 친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주겠죠? 그래서 이 사람이 얘가 그 서면에서 꼬맹이 심부름에서 계산도 잘하고 이러니까 얘를 이젠더이의 지배인으로 좀 와달라고 못하게 돼요요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랑 눈이 맞았겠죠. 그래서 살고 있다가 가게를 오픈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뭔가 해갖고 몇년 해갖고 돈을 계속 벌어 먹고 있는 걸 얘가 알았어요. 그래서 얘가 내가 네 아끼는 거 알지.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100만 원 주면 110만 원 달달이 주니까 10만 원씩 이자를 주는 거예요. 1만 원이면 100만 원. 1억이면 1000만 원인 거예요. 한달 이자가.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 300만원 재미를 넣어놨었나봐. 그러니까 달달이 30만원씩 몇번 받아먹었겠죠? 지가 통 크게 한3 0만원 넣은 거예요.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 뭐 저기 아프리카에 버스를 100대를 수출을 하는데, 이거, 아, 진짜, 니한테 뭐 얘기하는 거다. 이그 그러니까 지는 이제 100대라니까, 와, 어, 그리고 10억이면은 한달 이자가 1억씩인가? 1두달 이자가 12억. 그죠? 어 이거 3, 한 2년만 걸리면 24억 와 이거 돈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돈을 1억을 넣 거예요 뭐 차를 뭐더 살았어야 하고 더 꼬신 거겠지? 그랬는데 집을 전세를 싹 빼버렸어요 그때 전세가 한 1억 9천만 원이었나? 그것도 싹 빼버리고 그때 우리 밑에가 숙소였는데 숙소 보증금 2천만 원부터 시작한 현금이랑 하고 한 4억 몇 천만 원을 갖다 낸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아기새 얼굴 표정 보면은 생글생글하고 막 사람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가또 아끼는 친구들이 있을까 이가 세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세명한테 근데 친구 이거 세명이 이또 아끼는 친구가 있을까 이가 세명 달고 세명 달고 세명 달고고민으포 다는 거예요 그거서그 이렇게 뻥 터졌어요. 알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, 얘가 준돈돌려막겠어얘 이자 주고, 얘가 준돈돌려막겠어얘 이자 주고, 돌려막겠어 이자 주고. 그래갖고, 내가 이 돈을 주기 전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이 최석파 네. 건달한테 전화를 했어요. 저기요, 나는 이 얘가 지금 또 자꾸 거기다 준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같아. 그랬더니, 미소씨, 제가 책임질 테니까 주세요. 그러는 거야전 믿어도 되나요? 믿어도 되는데, 이 방송 보고 있지, 너. 너 나한테 갚아라. 아무튼 책임을 지겠대이 돈을 그랬는데 뻥 사줬는데 내 네, 몰라 둘이 는지는 몰라요 내 시나리오는 짠거 같아 얘는 아니래 이 새끼는 서울 가서 잘돼 있어요 이 새끼는 깜방 가서 나왔어 나, 나왔는데 내가 얘한테 지금 20억을 받을 게 있어요 법적으로 법이 정해준 금액이 20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해놨어요 변호사 사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봐가지고 그때 조금 힘들었었지 힘든 시기는 없었어요